추향 황국파리오 동한 백설레루다. 추향 황국파리오 가을 선을 해지니입니다. 가을날 선을 해지니 황국파리오 노란 국화가 피어나고. 발자가 이제 필발자인데 보통은 꽃이 핀다 할 때는 이제 한자에서 많이 쓰는 건개자요 열개 필개 이걸 많이 쓰는데 두 글자를 이으면 개자 발자가 같은 의미라는걸 개발이라는 말이 같은 둘다 열려간다는 이렇게 이렇게 닫혀 있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펴 가는 게 이게 발이거든요 이 자리에서부터 저리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 가는 게 이게 발이에요 이게 발 꽃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화살도 여기서 전리 탁 쏘는 게 이것도 발이거든 그래서 발사거든 이게쫙 이거 빨리 하는 것뿐이 발 여기서 서울로 출발 이게 발이거든 발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피어나는 운동 이게 필발이라고 하는 건데 꽃이 핀다 이제 보통 이제 개짜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 개발 개발 그러는데 그게 개발이라는 게 뭔가 근화의 개발, 개발, 그런데 개발, 개발이 무슨 말인가? 이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. 살림살이가 피어나고, 삶의 여건들이 피어나고,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. 개발이라고 하는 거이 다만, 이 구절은 이제 오늘 과학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납니다.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기운에 차고 더운 그한 표현이거든요. 그들이 움직이는 표현이라고. 날씨가 쌀쌀해지니 그 말입니다. 이건 주로 이 기를 그린 거예요. 공기, 공기 온도를 표현한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국화가 피느냐 안 피느냐 하는 것은 공기 온도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밤 시간, 그러니까 낮 시간, 밤 시간 가운데 햇볕 조이는 시간이 얼마고 밤 시간이 얼마인가 그곳에 의해서,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, 이 국화의 생명 사이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, 낮 시간이 얼마인지, 밤 시간인지, 얼마인지를 재는 바이미터가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바이미터가 그걸 포착을 해내면, 거기에 맞춰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지금 아무 때나 국화 피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. 국화 기르는 게.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렇지. 비춰졌다가 끄고 비춰졌다가요 시간을 고, 그 그것이 반응하는 적에 맞추면 된다말이야이참 신비한 거거든. 옛날 분들은 그건 몰랐지. 그래서 자연이 그냥 곧대가 되면 낮이 짧아져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날씨가 추워져서 쌀쌀해져서 국화 피는 줄 알았거든. 이게 보통의 꽃과는 다른 것이니까. 아주 독특한 것이죠. 대체로 봄꽃이 피는 거고 여름꽃이 피는 건데 이건 한 가을에 꽃 피우기 위한 건 열매 맺기 위함이거든. 일반적인 원리가. 오늘날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충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전돼 가는 과정이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. 출양, 황국발이오입니다. 사실은 노랗다는 표현을 오늘날 노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그래도 황자를 쓴 거죠. 지금 노랑은 아마 연황색, 연한 황색, 좀 밝은 황색, 노랑색이라고하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. 평한백설내라 한겨울이 추우니 흰눈이 오도다. 내리는 도다. 합니다. 겨울이 추우니 겨울날씨가 추우면 물이 바뀌어서 눈이 되는데 대체로 눈이 바뀌면 물이 바뀌면 얼음이 되는 것인데 얼음에서도 참 묘한 형태가 눈이거든 따지고 보면 액체. 기체, 고체 이게 물은 다이 물은 다이 형태들이 있는데 기체로도 존재하고, 액체로도 존재하고, 고체로도 존재하고 하는데 눈은 그게 도대체 어느 쯤 어느 쯤일까? 그고체인 고체인가? 의문을 내게 해주는 거 예. 네, 대체로 이게 눈 같은 것은 각이 육각이라 육은 각이 여섯이면 그건 음수의 각이거든 보통의 꽃은 대개 이제 오각이거든. 음, 그래서 그것은 양화라고 하면 이 꽃은 음화. 육수로쓰는 음화라고 한다고. 그러니까, 꽃은 꽃인데, <웃음> 이게 양기의 꽃이 아니라 음기의 꽃이라고 해서 이 육, 어, 육모를 어, 갖고 있거든요. 눈이. 백설이라. 그것도 또 흰색이에요. 아주 참묘화 흰색. 흰 눈이 음, 내리는 도다. 레 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는 공간 속에서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래 위에서 아래로 가래 이게 레, 를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. 레자는 시간 속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앞 이게 레 오는 것이니까 저기가 시간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시간이 이렇게, 이렇게 오는 거거든 이건 간 거고 시간이 그래서 그걸 래라고 합니다. 저 오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죠. 그래서 통한 백설대라 여기서 이제 공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걸 표현하는 글자로 래자로써 오다라고 하지만 내리다.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이죠. 양 황국 파리요, 통한 백설레루다. 아.